안녕하세요 여러분 포르네우스입니다. 오늘 찍어볼 도트는 이번 7월에 개봉하는 토르 로그앤선더에 나올 파란 갑옷의 토르와 마이티 토르가 된 제인 포스터입니다. 갑옷 디자인이 너무 어려워서 포기할까 했었는데 그래도 잘 나와준 것 같아서 좋네요. 다른 분들의 스피드 페인팅 영상을 보면 그림을 어떻게 렸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하시던데 솔직히 큰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다들 닥스2 재밌게 보고 오셨나요? 저는 개봉하자마자 보고 왔었는데요 닥스 너무 멋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 마블 최애캐를 바꿀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마블 최애캐가 뭘까요? 다들 이번 영상의 주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연하게도 스파이더맨입니다 <웃음> 농담입니다 개인적으로 청둥의 신때부터 트를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라그나로크때속상해서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르겠어요 집에 1대1 사이즈 뮬니르 와 스톤브레이커 인피니티워 토르 피규어도 가지고 있을 정도로 토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엔드게임에 뚱르는 충격이 컸지만 그래도 나름 귀여워서 좋아했던 것 같아요 토르포 너무 기대됩니다 근데 네, 티저 고편이 올라온 지가 언젠데 이제 영상을 올리냐고요 그 포트 자체는 티저 올라오자마자 만들었었는데 녹화에 놓은 걸 잃어버려서 제가 원래 기능이 별로 안 좋아요 예고편을 보면 마치 토르가 은퇴하는 것처럼 나와서 토르도 은퇴하는구나 하며 눈물 품을 아고 슬퍼했었는데 MC 기용이이기실때 토르의 마지막이 아닐 거라고 해서 억숙해졌습니다 이번 영화가 예고편을 가장 늦게 공개한 마블 영화라는데 스토르 시키는 것처럼 나오고 여러모로 괘씸한 영화인 것 같네요 그래도 ytt형 사랑해 이제 거의 완성단계네요 완성된 것 같은데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때 제일 답답한 것 같습니다 이번 도트도 수정하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래도 모든 마무리가 중요하죠 듣든 영상이든 끝까지 매달려야 좋은 퀄리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그러고 보니 제가 여태 올린 영상은 목소리고 자막이고 아무것도 없어서 제가 봐도 지루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부터는 목소리를 추가해서 영상을 올려보려 합니다. 어떤가요? 저는 목소리 마음에 들진 않지만 지루한 것보다는 낫겠죠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에 자유롭게 달아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포르네우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